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유튜브 구독대 여러분 그린애플입니다. 자, 오늘은 월드를 첫 리뷰를 하러 왔는데요. 자, 오늘 어떤 리, 월드냐? 바로 이 월드입니다. 우선 제목에 똑같으지 제목에 나올 거니까 이름은 잘 알아주시고요. 자, 한번 탐방 해 리뷰해봅시다. 자, 우선 여기 를좀 밖에 이제 베란다죠 약간 이제 광경? 자, 이제 아까 처음 그 이제 전 영상에서도 역시 광경이 넓네요. 여기도 여기 불도 있고, 아 뜨겁지. 여기 의자도 있고 오, 여기는 어떨지 모르겠다. 이게, 어, 떤 나라로 해서 한 건지, 우리 한국국어로 한, 배경한 건지 모르겠는데, 외국 같아요. 보통 여기 이제, 이렇게 뭐 수영장? 지금 이제 월드 자체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, 이렇게 미니, 여건 이제, 아, 수영장 발 조격할 수 있는 정도 같고, 음,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, 의자도 있고. 아, 그리고 요지? 여기? 어 이런게 있네 비끝 치는 것부터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거 자세한거는 직접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아니다 해야 하는거 하나 비가 오니까 요거를 이거면 짜잔 비가 끝이 네오어 그러면은 다른거는 나중에 거울 한번 해 거울까지만 합시다 자오늘 이렇게 베란다 있고, 이제 건물 을 가보겠습니다. 자, 띠쇼! 오이, 가자! 자, 푸자 부. 야자수도 있구나, 오. 자, 이제 들어오면, 이제, 오, 2층 이렇게 있는데, 우선 여기 이제 거실, 현관점? 거, 여기 베란다 가는 점? 거실, 옆에 이게 포탈이 있네요. 또, 또 다른 포탈, 이제. 자, 이제 우선 1층 여기부터 볼게요. 오, 이게 식, 부엌 같아. 이제 부엌이랑 식탁이 있고, 이제 올라가는 게 있는데, 오, 이렇게 오, 올라갈 수 있대. 오. 오, 어, 여기. 아, 여기도 이제 침대 이런 게 있네. 거울하고 의자. 음. 요거는헤이크인가난 처음에 이거 창고 이제. 음식 뭐지? 아,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? 이거는 회이크가 침대가 있었습니다. 어머나, 세상에. 음. 그래도 좋다. 컵도 잡을 수 있네. 자, 이번엔. 여기 1층 어 쇼파 이렇게 TV보수 여럿이 있을 수도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완전히 컨셉 이제 약간 컨텐츠로서 쓸수 있고 상황극도 되네 자 어, 여기는 어떤 분일까요 오오 오, 여기 또 다른 방이 있는데요 오이 제작자님의 방인 것 같아 여기 커플 이렇게 여기 이런 제딱티나 안단다 아딱 부럽다. 하여튼, 이제, 쇼파 이렇게 있고, 이제, 다시 돌아가 봅시다. 자, 이제, 요거는, 아시, 사람, 아실 것 같은 사람은 아시겠지만, 이게, 이제, 유튜브 이런 거나, 이렇게, 링크로, 볼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, 볼수 있는 거, 이제, 2층 가봅시다. 사진도 이렇게 있는, 저도 나중에 꾸밀 겁니다. <웃음> 자, 이제, 이렇게, 메모지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, 오, 2층에는 작업, 같은데 작업실 같은 거 같고요. 그래도 이제 헬스 이런 게기도 있고, 음 여기 어, 침실이기도 하네. 침실이네. 여기 밑엔 거실이야. 오, 와 나도 이런 집 살고 싶긴 하다. 아다 이제. 오, 집을 짓거나. 자, 이렇게 끝인 거 같네요. 자, 가선 집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. 어또골 사라졌잖아. 음. 밀어. 자,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. 자, 여기 맵은 영상에도 나올 것이 제목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그럼, 빠이빠이! 안녕!